봐주시는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건 구독 눌러주시는거에요 구독! 구독누르고 시작합니다 풀매싱 제대로 됐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아 완벽해 내 이걸 말했어 자 우리팀 마피아 정이 몽군이 상대팀의 폭풍이랑 제왕이랑 08이랑 비빔밥이 만만치 않다 성공은 다 레베카로 맞춰주세요 야, 빡 집중하고 한번 해보자 아 이렇게 한 세판을 했어야 되는데 와 400하 저쪽도 400하 간다 가자 <웃음> 똑같은 소리가 무슨 서라운드처럼 메아리처럼 에코처럼 울린다 내가 간다 아씨 아 레베카 아 레베카 중에 내가 제일 빨리 죽었어 빈밥이 레베카 원부스트 빈밥이 널 레베카 가만두지 않겠어 야 빈밥이 레베카 캐리하고 있네 하쿠 티다이 빈 레베카 나이5 0원을 후원했습니다 하이카오 모두 화이팅 자 빈밥이 레베카 잘 가나 아, 빈밥이 레베카 아닌가 자레베카바 잡자 이제 레베카 지워줘야지 자, 이거 딱 보니까 얘네들 이제 레벨컵 세고 이제 제대로 들어올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. 자, 이거 먹고. 야, 킹콩건 스 자, 하쿠바까지 마무리 아주 제대로 했죠? 뭐야, 이거? 도피, 누가 도플라밍고 놀고 왔니? 자, 여기 일단은 조금 조금씩. 레베카씨 레베카씨 오 하쿠아 각이다 여기는 기필코 내가 가져가겠다 아 근데 기법 속도 너무 어려워 야, 이제, 키포, 야, 키포 너무 느려. 케먼디씨. 반가, 반가. 삼리? 오, 이겼다, 이겼다, 이겼다. 아우 최선을 다했다. 아 그래도 이겼네 깔끔하네 아니야 은근 좋은것같지 않아 아 뭐야 로우보다 레벨카 근데 내가 허 어. 내가 MVP를 받은 이유는 사실 하쿠바가 좀 캐리한거지 응 음. 그래도 우리가 이겼어 이요 조합을 한번더 요 조합을 한번만 더, 더 해봤으면 좋겠다 얘들아 아.. 빈밥이 도피였네 얘들아 요 조합으로 정확히 한 번만 더해볼게이 레베카 대전 이제 이제 이게 좀 제대로 걸리니까 59분에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비공으로 넘어갈게 알겠지? 자한 번만 더하 갈게 이제야 이제야 조금 뭔가 캐릭터가 좀 잡히는 것 같거든? 59분에 레베카 조합으로 한번더 간다 어 요게 조금 이제서야 좀 자리가 잡히네 자 59분에 요 조합으로 요 인원으로 코대로한번더 가겠어요 어, 이제야 자리를 잡았어 이렇게 해야지 게임을 자 59분에 갑니다 59분에 가고 요게임 끝나고 나서 이제 전체 비공으로 간다 오케이 <웃음> 레베카 너무 느려 레베카 너무 느려가지고 데려 아냐 이건 내 작전이니까 내 작전을 공개하진 않겠어 자 59분에 간다 자 레베카 두개만 더 있으면 레베카 65가 는건데 전체 비공 조건은 신샹크스랑 레일리랑 검수 빼고 나머지 모든 캐릭 부스트랑 서포트랑 다 허용 레베카 목소리 서라운드 에코 에코처럼 막 들리잖아 자 59분 1분뒤에 갑니다 1분뒤에 정확히 1분뒤에 그냥 갑니다자 레벨 100도 상관없어 자 59분에 정확히 출발할거야 너희들도 59분 딱 되면 그냥 바로 들어와 ,잉. 1분뒤에 바로 요거 우리 레베카 대전하는거 요거 편집해갖고 내가 내일이나 모레까지 유튜브에 또 올려줄게 드레스로자대전으로 지금 본게 아니야 그대로 한거 그대로 가는거야 지금 본게 아니야 자 59분 출발 레베카 대전이다 본게 들어오면 안된다잉 본가 아니야 본 대가 아니야 이거 드레스로자대전이야 자 보자 보자잉 자 간다잉 깔끔하게 8인 매칭 딱 하고 마무리 딱 하고 전체로 넘어가자 자 중요하다 자 레베카 레베카 오케이 완벽 자 레베카 성공 잡고 또 내가 어 또 내가 간다 요 12340805가 우리 이제 전체 비공할 때 비공 코드가 될 거야. 자, 4 0 0카 자, 저쪽도 4 0 0카 가자. 우리 비빔밥이가 또 레베카 잘쓰더 와. 그렇다면 형이 저로 갈게 자 어어 고만고만한 것들이 싸우니까 이게 뭐야 야 이거 스킬에 갔어 제왕이 스킬에 갔네 세왕이 삼성인데? 아또 내가 또 내가 스타트 끝내 이거 뭐야 이거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형도 이겨야지 오케이아 이거 캐번지 시대결이네 캐번지 시대결 형이 질수 없지 어! 캐번디시 형도 한 캐번디시 하는데 너 이거 누구 캡? 어이 뭐? 씨. 레베카 막훅 들어오네. 일단 하쿠반데 아아 하쿠반 번 쓰고 죽었어야 되는데. 0 8이 캐번디시 너형 복수 들어간다. 0 8이 캐번디시 자 여기 열렸어. 자 여기 간다. 일단 여기 형이 먹고. 좋아 그리고 여기로 바로 들어가야 돼 지금 너네들박밥 터지게 싸울 때 나는 레베카로 기법을 하겠어 자 여기 여기 아 이거 지겠네 잘하면 아저 바운드맨을 어떻게 레베카로 잡냐? 야, 저거 바운드 맨못 잡아. 얘들아, 바운드 맨못 잡아. 출소. 아, 이거 못 잡네 이거. 아, 이거 안 되네 이거. 아, 캐번으로 학살 실패했어. 아쉽다. 씨 아, 그래도 내가 캐리했는데. 씨. 아, 우리 하비 채널 킹빈밥씨 뭐하십니까? <웃음> 3분 동안 레벨카밖에 없었대. 그래서 이 판의 방법은 사실 일찍 죽는 거야. 일찍 죽고 다음, 카, 다음 캐로 들어와서 형 같은 경우는 바로 그냥 나가갖고 사람 많은 데 가갖고 하쿠 바로 누워버리는 거야. 게임은 머리를 써야 한다. 작전을 세워야 된다는 거지.